네 저희가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2차 모임의 그 주제는요 모델처럼 걷기입니다 워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배울 예정이고요 날짜는 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인천의 한샘 매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인원은 25명으로 선착순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입니다 아이디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희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